다음 캐릭터는 건홍 캐릭터입니다. 어, 이 캐릭터는 약간 중거리 타입이고요. 원거리 공격과 이런 식으로 원거리 공격도 있고, 평타는 근거리고 잘 사용한다면 꽤나 상대하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우선 패시브를 살펴보면은 마지막 무기 공격과 스킬 공격을 끝낸 후에 술을 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을 마실수록 치기 게이지가 올라가며 무기공격키를 입력하면 게이지를 소모하여 적에게 화염을 뿜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지가 완충된 경우는 슈퍼모 상태가 되고요 굉장히 설명이 길죠 한번 이치기가이건웅의 패시브가 어떤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평타에 마지막을 맞추면 이렇게 술먹는 모션이 나오고요 오른쪽 왼쪽에 올라가죠 게이지가 다음 이렇게 스킬을 맞춘 후에 또 이렇게 술을 먹는 모션이 나옵니다 자 지금 100% 됐고요 자 왼쪽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가 슈퍼하머라는 이런 표시고요 14초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0의 게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화염을 뽑는 거는 이렇게 100%가 된자 맞아 나오지가 않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감 아, 잡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 게이지를 소모한다는 게, 이렇게 맞추고, 채우게 될 경우, 이 채우는 모션 중에, 이런 식으로, 단발형에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불 뿜는 모션이 나오네요. 스킬 사용 후, 마신 다음에, 일어나는 타이밍 맞춰서, 뿜어대고, 그 다음에 콤보를 이렇게 이어서 쓸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킬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스킬. 이런 식으로 술통을 던집니다. 이 술통에 맞게 되면 터지고요. 터지면서 플라이 상태로 만듭니다. 요런 식으로 지뢰처럼 설치형이고요. 이 술통에 닿여야만 이렇게 터지면서 아, 이게 좀 조작이 힘든걸? 맞는 순간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형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던져주고 한번더 스킬을 누르면 은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약간 오버워치의 정크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던지면서 이렇게 터트릴 수도 있고요. 일단 다이면 무조건 터져, 다이면은. 다음 2번 스킬은 굉장히 범위가 애매한 스킬인데 이렇게 그냥 불 뿜는 모션이고요 이때 적 뒤까지 관통하는 이런 불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사용시에는 굉장히 에임이 느려져요 이 좌우 범위가 짧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동키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웨이키로 이렇게 캔슬이 가능하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파티 플레이할 때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 될것 같습니다 이 스웨이 후에는 2번 스킬 사용하고 스웨이 후에는 살짝 딜레이가 있어서 다른 스킬하고 연계가 안될 것 같네요 다음 3번 스킬입니다 3번 스킬은 또 1번 스킬처럼 요렇게 또, 지뢰처럼 소환을 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 거농 캐릭터 자신이 맞아도, 이렇게폭발 합니다. 그리고 폭발 하면서 이동을 하고요. 도망갈 때 써도 되고,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맞추고,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접에서 맞추게 되면은, 아니 왜 저기다 나오니? 직접 맞추게 되면 은 저렇게 날아가는 효과가 있고요 맞으면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1번으로 플라이를 띄운 뒤 3번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발할 때는 주변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하면서 맞추고 저기 폭발할 때는 또 폭발 주변에 있는 저한테도 데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도망탈출기 또는 진입력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 스킬입니다 4번 스킬은 이렇게 범위형의 공격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주변이 아닌 자신의 전방의 범위입니다 빨간색 원 보이시죠 그냥 쓰게 되면은 어 이런 그냥 살짝 경진만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다른 스킬들로 한 번이라도 맞추게 될 경우 여기 상태에서 뜨죠 여기 무슨 불 모양처럼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우 금방 꺼졌네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4번을 쓰게 되면은 바로 플라이 상태가 됩니다 누워있는 저한테 쓰면은 저렇게 밀려나네요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2번으로 맞춘 다음에 4번으로 자 이렇게 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 불표식은 이술 먹고 치기를 충전하는 모션 중에도 적용이 되네요 아무튼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핏살기 한번 보고 갈게요 핏살기 모션이 아 굉장히 애매한 모션입니다 타격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우 멀어 멀어 중거리답게 이거 타격 모션이 뭡니다 맞추는 건줄 알았는데 입에서 불을 내뿜을 때가 타격 범위네요. 어차 어느 정도지? 요 정도에도 다이나? 아요 정도는 너무 멀고요. 아딱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앞으로. 아 범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살짝 느낌이 2번으로 불샤워한 다음에 4번으로 띄우고 아 5번 연계 안되네요 이런 콤보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4번으로 띄우고 후기를 캔슬 5번? 아 안되네 아무튼 좀 플레이하기가 까다로운 건홍이었습니다.